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그 싸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 때문이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라 이해를 하는데 정말 우리 둘 사이는 요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싸우는 것 같아요 연인들이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운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일은 요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왜 점점 더 많아지냐면요 나와 내 상대방이 연애를 하는 시점에는 요 서로가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서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상대방과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드러내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내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둘 사이에 그런 게 문제가 없다고 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되겠죠 나도 내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고요 내 상대방도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 사이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라 느껴질 때는요 내가 말했던 것을 내 상대방이 기억해 주고 있다는 라 느낌을 받게 되고요 내 상대방도 그때 나와 동일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잘 맞는다고 판단을 하는 시점부터는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제법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어쩌면 조금은 섣부른 판단이거나 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제법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 긴장이 풀어진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런 순간에 내 입에서 내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가끔은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나는 나쁜 의도로 불순한 의도로 한건 아닌데요 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여태까지 나에게 잘 맞춰왔고요 내가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판단하에 그 느낌을 받게 되겠죠 내 상대방이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말하는 건 무슨 저의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 거고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인데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나에 대해서 덜 신경 쓰는 건 아닐까 하는 기분이 들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앞전에 사귀어 오면서 우리 둘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슬슬 서로가 다른 느낌들이 미묘하게 풍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느낌이 풍기는 시점은요 우리 둘이 제법 연애를 이어오다가 잘 지내는 것들이 확인됐고요 어쩌다 보면 타이밍상 권태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순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시점은요 보통 연애 초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한참 잘 진행하고 있다가 혹은 연애를 잘 진행하다가 약간은 권태기에 빠졌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것도 아닌 것에 살짝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이유는요 어쩌면 내 상대방이 나한테 던진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내 상대방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거나 그동안 우리 둘이 만나면서 우리의 생각은 거의 일치한다라는 오판을 하고 있거나요 어쩌면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라 판단을 하고 있어서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 우리는 누군가 좋아하고 사랑함에도 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서로의 차이점은 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덜 긴장하는 상태에서 일어날 거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구하는 마음이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해를 해 주자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내 상대방도 나를 잘 아니까 이런 정도는 내 상대방도 이해를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상태겠죠 현명하게 연애를 잘 이어가시는 분들은 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차이점을 또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안다고 느끼는 거고요 연애가 좀 서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걸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참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진짜 마음은 요 서로 잘 맞고 싶은 건데 그게 잘안 맞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상대방의 반응을 내가 예측하지 못해서 내 상대방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져서 혹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계신 건 아닌지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많은 부분이 너무 잘 통하고 있어서 한가로운 마음인가봐요 다른 부분이 너무 잘 맞으니까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건가봐요 그만큼 잘 맞는 걸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웠다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